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노브랜드 과자인데 진짜 맛있거든 그런데 어, 이거 하나 노브랜드 제품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노브랜드 버거 광고를 찍었던 입장에서 노브랜드 버거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그 노브랜드 측에 어, 악감좋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포장입이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요 아무것도 없네. 엄청 다안 갔다고. <웃음> 뭐? <뭐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웃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생일을 맞이하여 저에게 말씀하신 메뉴가 있습니다. 아, 뭐가 가장 먹고 싶냐? 그랬더니 돈까스라고 답하셨습니다. 야 맛있게 드세요 난 나우지 않아 나는 안 뛰어 공인 생일에 돈까스 먹었죠 <웃음> <웃음> 요즘 유미까지 때문에 하는 얘기지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진천은 시골이라 야 제대로 된 돈까스가 없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 <웃음> 아 역시 안, 그걸 안 버려 서빙도 <웃음> 쉽지 않겠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우, 엄청 크죠. 내부 평수도 엄청 크고요. 동네도 아주 좋아요. 아주. 세대수도 많고 세대수가 여기가 한8 9천되대나 엄청 많고요. 바로 앞에. 회사도 많고. 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점주님이 또 오픈 잘할수 있게 또, 또 안내해 드리고 또 와서 봐드리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는지 또 만나고 얘기하고 또 그게 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제 곧 인테리어 시작하고 나면 이제 금방 또 오픈 하겠죠 어 매출 잘 나오시고 장사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가맹상담뿐만 아니라 뭐 계약과정 뭐 이런 것들을 많은 브랜드를 하고 저도 또 과거에 장사도 해봤고 예산 준비가되고 아이템도 선정이 되고 시작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한 자리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할 것인가 어디서 어떤 종목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은 참 열심히 합니다 뭐 예산 수립 예산 수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것까지는 와, 거의 뭐 수능 준비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들 준비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서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근데 막상 또 실수를 하는 게다 정하고 자리 알아볼 때 실수를 많이 하세요 자리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자리 알아보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놓치고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하는 시간이 좀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보러 가십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보러 가는 시간대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는 시간입니다 방문을 하러 갈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그 시간대가 언제냐 보통 보면 점심시간, 퇴근시간, 저녁시간 때 여러분들은 시간이 비어요 그리고 그때 리고그그 자리를 보러 가십니다 잘 되죠 물론 상권 마다의 특성은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점심시간 매출이 뭐7 80% 차지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사람 많은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는데 점심시간에 가면 식사시간이니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죠 퇴근 시간 유동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보러 간 시간은 모두가 활동하는 시간대다 아. 자 그렇게 만족스럽게 집으로 복귀를 하면 어, 한 가지 또 오류를 범합니다 아 매출이 잘 나올 거야 제가 힘들어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척 하려고 저러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해도 실수가 발생돼 저렇게 해도 빼놓고 놓치고 가는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가게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종목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목별로 어떤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도 명확하게 다릅니다. 식당의 경우야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고그 지나고 난 다음의 시간에 조금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이곳이 오피스 상권일 경우에 점심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지 내가 선택한 종목이 얼마나 빠른 회전을 통해서 직장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과연 몇 회전을 돌려서 얼마의 매출을 점심시간에 발생을 하고 초저녁시간에 얼마나 많은 발생을 할수 있는지 보셔야 할 거고 결국은 식당은 2시부터 5시까지 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그 시간대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카페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이른 아침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과연 유동인구가 있고 과연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그한 2시간, 3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그 남은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방문을 할수 있을지,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에 커피 한잔 하러 오는지, 저녁 시간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카페 같은 경우로 선정하실 때는 정말 오랜 시간 지켜보고 또 보고, 요일별로 보고, 주말별로 보고, 항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점심 식사 시간 끝나고 나서야 당연히 사람이 오겠죠. 근데 문제는 카페는 그 외적인 시간대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문득 생각이 들 겁니다.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도 다 느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목소리>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